K3는 하향등 주변에 데이라이트가 X자로 위치해 전조등은 노란 모습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준비한 제품은 브라비오 LED 헤드라이트입니다 자기인증 LED는 오토레벨링 센서 탑재 불가로 광량이 제한되어 출시되는데요 해당 제품 역시 1 8 0 0루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광량이 아닌 색온도를 바꾸고 싶은 분들께 적합한 튜닝입니다 할로겐과 비교해 LED 특유의 직진성 및 시원한 시야를 제공하는 점은 유효하지만요 브라비오 지원 차종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더스트캡을 탈고 기존 할로겐 정구를 제거합니다 조수석은 그나마 괜찮은데 운전석 쪽 작업 공간은 매우 협소한 편이네요 손이 작은 분들께 조금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신품을 장착합니다 LED로 바뀌니 이제야 데이라이트와 궁합이 잘 맞아 보이네요 올류 K3 차주분들에게는 가격대비 만족도가 높을 튜닝인 것 같습니다 LED로 비춰지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라이트 테스터기를 이용해 조사각을 조절합니다 많이 내려가 있었네요 현행법상 정해진 기준에 맞춰 조절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LED 광원까지 지원하는 테스터기의 경우 매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정밀도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차량 등록증에 인증 스티커를 부착 후 QR코드를 통해 등록 절차를 거치면 작업은 종료됩니다 LED로 바뀌니 차의 인상이 확 달라 보이죠? 좌측은 할로겐, 우측은 LED의 모습입니다 이상, 올유 K3